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블러셔 추천 영상이에요. 제가 평소에도 화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블러셔거든요. 지금도 블러셔 빼고는 화장을 다 하고 온 상태인데 뭔가 지금 얼굴에 여백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고 지금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뽀용뽀용하게 딱 블러셔를 해주고 싶지 않나요? 저는 블러셔 해주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예쁜 블러셔들을 보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블러셔는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가 되는데 모다 보니까 다 너무 예뻐가지고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고고! 우선 블러셔를 누디한 계열부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블러셔입니다. 제 영상에도 자주 등장했던 블러셔예요. 롬앤 베러댄 치크 페어칩입니다. 이 블러셔는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실텐데 저는 이거 빨강머리 앤 에디션 때 구매를 했었거든요. 한정판으로 나왔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지금은 온고잉으로 나오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정확한 발색을 보여드리려고 한쪽에는 스펀지로 바르고 한쪽에는 브러쉬로 바를 거예요. 스펀지에 이렇게 묻혀서 스펀지로는 한 번도 안 발라봤는데 살살 발라줄게요. 이 페어칩 같은 경우에는 이 베러댄 치크 자체가 굉장히 입자가 곱고 약간 이렇게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가을 웜톤이나 가을 뮤트톤이라면 이 블러셔는 꼭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짠! 반대쪽은 브러쉬로 해줄게요. 이 제품은 입자가 곱기 때문에 살짝 가루날림이 있는 편이긴 한데 확실히 스펀지로 올렸을 때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올라간 느낌이죠. 저는 그리고 블러셔를 할때 항상 코끝이랑 턱끝에도 살짝 이렇게 스쳐가지고 전체적인 색감을 맞춰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브러쉬로 올리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 그리고 스펀지로 올렸을 때 조금 더 발색이 잘 올라오죠. 이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가을만 되면 은 무조건 꺼내서 쓰게 되는 그런 블러셔인 것 같아요. 되게 약간 구워진 복숭아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예쁘죠? 누디한 계열의 립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잘쓸것 같은 그런 블러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샷 블러셔입니다. 문샷 에어 블러셔 303 드라이 코랄 컬러예요. 이거는 이름처럼 약간 말린 코랄 컬러 그런 느낌이거든요. 브러쉬로 먼저 발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털어내서 양 조절을 해주고 볼 가운데 위주로 얹어줍니다. 이 컬러도 너무 예쁘죠? 약간 코랄 컬러를 쓰고 싶은데 너무 쨍한 형광 코랄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컬러예요. 이렇게 살짝 채도가 빠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얘도 스펀지로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은 살짝 뮤트하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쨍한 컬러 안 어울리시는 분들? 근데 또 이게 엄청 생기도 딱 있거든요. 이렇게? 아까 페어칩 컬러가 조금 더 베이지 느낌이라면 요거는 베이지에서 약간 코랄 느낌을 한 방울 더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조금 더 베이지 베이지한 느낌이고 요거는 이제 우유에 코랄 색깔 떨어뜨려가지고 섞은 듯한 그런 느낌. 이 컬러는 제가 봄, 여름에도 잘 썼고 지금 가을에도 블러셔 포인트로 살짝 해주기 좋은 것 같아서 얘를 들고 와봤어요. 다음은 네이처리퍼블릭 바이플라워 에어리 코튼 블러셔 진저 베이지 컬러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액상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발리는데 이게 진짜 예쁜 베이지 컬러거든요. 여기다가 바로 묻혀서 써볼게요. 얘도 너무 예쁜 베이지 컬러죠? 아, 진짜 저는 이렇게 좀 베이지 컬러랑 좀 색깔 빠진 이런 복숭아 같은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사선으로 발라볼까? 예쁘죠? 이거는 딱 바르면 은이 액상 타입이 파우더리하게 바뀌면서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편이거든요. 반대쪽에는 그냥 바로 한번 찍어서 발라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톡톡톡 찍어주고 손으로 빠르게 펴발라줍니다. 이게 액상 타입인데도 그렇게 뭉치지가 않아요. 뭉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바르고 나면 은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더 발라줄게요. 복숭아 표면에 보슬보슬한 그런 질감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는 처음 발라봤는데 퍼프에 묻혀서 바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컬러들이랑 좀다 비슷한 느낌이죠? 약간 누디한 계열? 이 네이처 거는 제가 다른 컬러도 들고 왔거든요. 이거는... 02 코랄 달리아 컬러예요. 이거를 같이 발라주면 은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좀 연하게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이 코랄 달리아를 살짝 찍어서 이렇게 퍼트려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혈색 있고 생기 도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아까 발랐던 진저 베이지 위에 코랄 달리아를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믹스해서 발라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 너무너무 예쁘죠? 방금 포인트로 발랐던 코랄 달리아만 단독으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콩콩콩 연지곤지 찍어주고 뒷면을 사용해서 퍼트려줍니다 단독으로 바르니까 조금 더 소녀소녀한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이 컬러 너무 예뻐. 코랄 달리아 진짜 봄원분들한테도 진짜 찰떡일 것 같아요. 보고 이런 느낌? 그리고 다음 블러셔는 어퓨 가즈팡 젤리 블러셔 무정한 무화과 컬러입니다. 이 블러셔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예요. 진 이거는 원래 엄청 둥그렇게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이런 돔 형태였는데 지금 옆에서 보면 거의 일자일 정도로 하도 많이 써가지고 얘는 이렇게 약간 크림 타입이에요. 크림 타입이고 딱 무화과 컬러?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바르면 발색이 잘 올라옵니다. 이렇게 뭉치지 않게 안 묻은 손가락으로 퍼트리면서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광대 부분을 이렇게. 이것도 제가 가을에 진짜 자주 쓰는 블러셔거든요. 이거는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이름도 무정한 무화과. 저는 조금 블러셔가 뿜뿜한 게 좋아서 앞볼 위주로만 살짝 더 발라줄게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취향이 너무 소나무여가지고 보면서 약간 재미없으실 것 같은데 너무 색깔이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저는 너무 소나무 취향이 에요 너무 올곧은 취향이어가지고 이런 컬러들 보면 환장합니다. 얘도 좀 베이지 계열인데 좀 색감이 있는 편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이 웜톤들 뒤집어지는 소리 들립니다. 자, 너무 예뻐. 다음 블러셔는 아까 걔네들보다는 조금 더 코랄코랄한 조금씩 더 채도가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일단은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미샤 코튼 블러셔 캐롯 버터 크림입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아마 몇번 보여드렸을 텐데 완전 이 세상 상큼 다 가지고 싶다 하면은 요 블러셔입니다. 요 블러셔는 조금 지금 계절보다는 봄, 여름이랑 좀더잘 어울리긴 하는데 얘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얘는 발색이 좀 진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브러시 자체도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꼭 털어서 양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앞볼 위주로 발라볼게요. 가루날림은 조금 있는 편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컬러가 너무 예뻐요. 딱 진짜 블러셔 이름처럼 당근이랑 크림이랑 섞인 그런 컬러. 당근당근 주황주황한 그런 컬러예요. 얘도 퍼프로 한번 발라볼게요. 퍼프로 바르니까 되게... 뭔가 조금 더 보송한 질감이 살면서 블러셔 발색이 되게 잘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콧대랑 코끝이랑 이렇게 턱 끝에 살짝 지나가주면 얼굴 면적이 좀더 작아 보이고 메이크업 무드도 전체적으로 조화로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다음은 맥의 슈어톤 블러쉬 피치스 컬러입니다 이 피치스 컬러도 저의 최애 블러셔 중 하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전에 발랐던 캐록 버터 크림보다는 조금 핑크기가 살짝 들어간 진짜 딱 피치 컬러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이렇게 살짝 털어서 양 조절을 해주고 볼에 얹어줄게요 맑게 잘 익은 복숭아 같은 그런 컬러죠 이런 컬러입니다 이 블러셔도 봄, 여름에 손이 좀더 많이 가긴 하는데 사계절 구애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컬러여서 데리고 왔어요. 발색도 잘 올라가고 입자 자체가 고와가지고 되게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코랄 계열로 메이크업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잘 쓰고 있는 핑크 계열 블러셔입니다. 제가 좀 베이지나 코랄 계열을 많이 보여드려서 핑크 계열도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다 싶어서 데리고 온 친구들이고요. 이런 색감들입니다. 너무 예쁘죠. 3C e 페이스 블러쉬 모노 핑크 컬러입니다. 이 모노 핑크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엄청 진한 편이 아니고 흰기가 되게 많이 돌기 때문에 베이스 블러셔로 쓰기도 좋고 좀 블러셔 초보 분들이 아무렇게 막 바르기에도 괜찮은 블러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블러쉬를 굴러가면서 발라줍니다. 이게 여러 번 덧발라도 색감이 진하게 올라가는 편이 아니고 뽀용뽀용한 느낌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블러셔 하면 불타는 고구마가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쓱쓱 바르면 되게 연하게 이렇게 색감이 올라가는 그런 블러셔예요. 흰기가 많이 도는 편이면서도 살짝 회색기도 돌아요. 약간 뮤트한 느낌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아무 때나 막 바르기 좋은 그런 컬러. 제가 원래 핑크 블러셔를 좀안 쓰는 편인데, 이 블러셔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자주 손이 가는 핑크 블러셔예요. 되게 맑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스틸라 블러셔예요. 스틸라 소프트 글로우 파우더 블러쉬 서울시덕션 컬러예요. 이게 아마 한국에만 들어온 컬러로 알고 있는데 이 컬러도 한국인들한테 잘 맞는 그런 핑크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진짜 딸기우유 같은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앞볼 위주로 발라줄게요. 이게 3C이고 이게 서울시덕션인데 확실히 쓰리시가 제가 말했던 그런 뮤트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회기가 도는 그런 컬러고 얘가 조금 더 흰기가 돌면서 채도도 살짝 더 높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딸기우유 같은 볼을 갖고 싶은 분이라면 이 컬러를 소장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흰기 도는 핑크인데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튀거나 그렇지 않고 잘어울러지는 그런 컬러입니다 예쁘죠? 마지막으로 얘네가 남았어요. 이거는 이글립스 치크핏 블러셔입니다. 05 로즈 치크핏이랑 06 피그 치크핏이에요. 얘네도 제가 작년 가을부터 진짜 잘 쓰다가 또 가을이 되니까 생각이 나서 지금 잘 쓰고 있는 컬러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얘가 조금 더무화과 느낌이 들어간 컬러고요. 로즈핏이 돌면서 조금 더 핑크 느낌이고 피그 치크핏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무화가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굳이 나누자면 은 피그치크핏이 웜톤 로즈치크핏이 쿨톤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다 그렇게 톤 타지 않는 그런 컬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들인데 얘네가 좀 색감이 제일 진한 편이어서 마지막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 이글립스 블러셔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제가 지금 바르는 거는 피그치크핏 딱 뭐라 해야 되지? 가을에 쓰는 색조들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블러셔거든요. 이렇게 무화과 느낌이어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베이지 빛 그런 블러셔들을 베이스로 깔고 얘를 가운데에 톡톡 얹어주면 은딱 컬러가 예쁘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너무 진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은 아무것도 안 묻은 퍼프 그냥 아까 사용하던 걸로 이렇게 살짝 두드려주면 은 중화가 되거든요. 예쁘죠? 가을, 겨울에 진짜 자주 쓰는 블러셔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는 마지막 컬러, 로즈 치크 핏이에요. 이것도 진짜 분위기 있는 컬러여가지고 데리고 왔거든요. 확실히 아까 그 피그 치크 핏보다는 조금 더 핑크가 좀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핑크 립이랑도 잘 어울리고 좀톤 다운된 그런 로즈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경계 부분은 살짝 두드려서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약간 오늘 좀 블러셔를 강조하고 싶다 하면은 이글립스 요 라인을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열심히 지우고 바르면서 보여드린 블러셔 소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꼭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 블러셔는 어떤 컬러인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